안녕하십니까. 프라임메셋과 신한금투자증권에서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예진아빠입니다. 그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고객 입장에서 변행연금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게 지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강의를 1부, 2부 나눠서 해드릴 거예요.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은 우선 변행연금은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펀드 투자, 원금 보장 즉 펀드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은 연금 계시때 원금보장 해준다라는 얘기죠. 펀드 투자를 하면 수익성이죠. 그렇죠? 원금보장은 안정성이죠. 즉 수익성도 올리면서 안정성도 올리겠다라는 그 뜻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금상품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반비례죠. 수익성이 올라가면 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은 안정성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 상품은 수익성도 올리면서 안정성을 올리겠다. 굉장히 이 금상품 중에서 좀그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. 그리고 제가 일부에도 첫 번째 강의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, 연금에는 크게 금리형 연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변환연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. 금리형 연금은 그냥 은행 금리로 불려진 연금이고, 변환연금은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인데, 실질적으로 그 연금이라는 게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20년, 30년 후에 돈을 받는 거니까 매년 그 상승한 물가상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 얘기죠. 근데 이금리연금의 경우에는 10년을 투자하든 20년 투자하든 이 금리가 은행 금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. 4%에서 5% 사이. 실질적으로 물가상률을 4% 정도 고려를 한다 보면 실제 익률은 1%에서 1.5% 사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기간까지 30년, 20년 그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최소 내거 연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이펀드에 투자는 하 변한 연금을 고려하는 얘기죠. 젊은 사람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 성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주, 그 국민연금조차도 주식의 30%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국민, 주식, 국민연금조차도 주식의 30%를 투자하는 이유가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죠. 그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한정적인데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많으니까 그러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주식비는 점점 늘리고 있어요. 앞으로 주식비는더 늘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는 변인연금을 설명드린 거 젊은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입니다. 저도 하고 있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 그럼 고객 입장에서 나 변인연금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.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. 가장 중요합니다.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남아가지고 빨리 말씀 드릴게요. 사업비. 사업비 저렴한 걸로 골라라. 이 사업비를 하면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. 이 사업비 가지고 설계사 수장서 받고 회사 말을 남기는 건데 모든 이 변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뛰고 남는 돈이 펀드에 투입되는 개념이에요. 당, 당연히 사업비가 저렴하면 은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아지겠죠. 당연히 사업비 저렴한 걸로 골라라. 네뭐 예, 지금 공영상 강의니까 특정 상품 뭐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은 상품명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. 예자 그리고 예, 모든 보험에서 변는 연금은 원금보장을 해주는데 원금보장 비율이 100%형과 최대 200%형 두가지로 나뉘어요. 본인 수정에 맞게 이걸 선택을 할줄 알아야 돼요. 근데 이거 선택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계셔야겠죠. 100%형을 이제 스탠다드형이라고 그러고, 200%를 스텝업 방식이라고 그래요. 우선 2 0 0형 설명해 드리면은, 이 200% 스텝업 방식의 그, 같은 경우는, 당연히, 어, 100%형보다 200% 더 그만큼 보증을 해주니까, 보증 비용이 더 많이 들죠. 그렇죠.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최저 보증 비율이 이게 좀더 높아요. 즉, 이게 사업비가 좀더 비싸다는 얘기죠. 자, 그리고, 어, 원금 보장 200%를 해주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것도 원금 보장 100%는 해줘요. 원금 100% 해주는데 내가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30% 달성을 해가지고 원금의 130% 달성할 때가 있겠죠? 그러면은 내 거는 원금 보장률이 130% 늘어나는 거예요. 그이외에 주가가 떨어지자도 130% 수익이 달성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한 5년 정도 더 투자를 하니까 원금 보장 130%에서 130% 50%가 달성할 때가 있겠죠. 그러면 그 이에 주가가 떨어져도 그냥 이제 원금 보장비율 150% 늘어나는 거예요. 이렇게 계단 형태로 최대 200%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00%와 130% 차이 30% 이 부분을 안전한 채권형으로 옮겨가지고 원금 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. 또 130%와 150% 차액인 20%를 안전한 채권형에 넣어가지고 원금보장이 실질적으로 200% 스텝업 방식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 지날수록 채권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죠. 채권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기대수익률은 공격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죠. 안정적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200%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로 요약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원금보장 200%를 해주는 대신에 대신 수수료 보증비용이 100%보다는 높다. 두 번째는 채권인형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수익률은 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0%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%형 같은 경우에는 200%보다는 그냥 그 최저 보증비율이 졌다 원금량 100%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것처럼 뭐 200% 같이 채권 비중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설정한 펀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주식형 100% 하게 되면 은 주식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결론을 내드릴게요. 100%형이냐 200%냐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. 선택을 하시면 돼요. 나는 좀더 수수료를 좀더 두드라도 나는 원금으로 200%를 하겠다. 나는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다. 이러신 분들은 200% 하시면 되고, 아, 나는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. 그리고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. 100%를 선택하시면 돼요. 그래서, 즉, 안정적인 성향이면은 200%를 선택하시면 되고,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. 면 100% 정도 선택하시면 돼요.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. 자, 그럼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, 그 다음 강의 2부로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